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글이라도 안 보내면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실패당 사연을 듣다가 저도 하소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지금 32살이랍니다 26살에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자녀도 한명 있어요 오늘로서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본전 생각에 그만 오늘로서 제가 가진 돈은 전부 다 잃어버렸네요 남편 자동차 담보대출로 2천만 원 카드론 받은 금액 2 5 0 0만원세달 전에 받은 금액이랑 현금 서비스 등등에서 빚만 6천만 원 정도 지게 되었어요 신랑한테 미안하고 제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부모 때문에 고생할 애기 생각하면 눈물만 자꾸 흘러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애기가 지금 5살이에요 어린이집에 가 있는데 조금 이따 데리러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애기 보기도 미안하네요 제가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결혼을 하고 남편과 처음에는 전세집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 2년차 즈음 될때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좀큰 집으로 가자면서 남편이 회사 대출이랑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옮기게 됐어요. 그후 남편 출근하고 나면 집 앞에서 몇번 마주치다 하면서 같은 아파트 언니들 몇 분을 알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식 샀는데 얼마 올랐다 얼마 벌었다 이거 사면 많이 오를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는 어린이집 보내놓고 카페 따라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만 자주 듣다 보니 저도 500만원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된게 처음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언니들이 사는 거 따라 사다 보니 수익도 좀 났어요. 그래서 조금 돈을 더 투자를 하면 조금 더벌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남편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고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3개월 만에 50% 정도 손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잃기 시작하니 이러다 다 잃을 것 같은 감정에 눈물이 그냥 막나오더라고요 그날부터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면서 초조한 마음이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감정이네요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던 중 어떤 한 전문가를 알게되어 거기에 회비 세달치 200만원을 주고 자금이 부족해서 카드론이랑 현금 서비스를 해서 3천만원 가량 더 마련하고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입한 곳이 주식이 아니라 선물 옵션이라는 것이 었습니다잘 몰라도 매수 매도만 할줄 알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따라서 했는데 두 달만에 남은 돈 하나 없이 다 잃어버렸네요 오늘도 며칠 전에 푸드옵션을 사라고 해서 샀다가 오늘 급등하는 바람에 다 날려버렸어요 주식을 처음부터 했던 경이라든지 아니 그냥 남편은 제가 주식에 죽자도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두 다제 책임입니다 잘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 볼 면목이 없어서 이대로 죽고 싶은데 엄마 없는 애기 생각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남편은 정말 주야 이 교대 돌면서 열심히 일만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 챙기느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정말로 담배값도 아낀다고 피우던 담배도 끊고 기름값 아낀다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요 최근에는 제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집도 엉망이고 살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글쎄. 우리 마누라 요새 살림에 권택이 왔어? 시험시험에 힘든 거 있으면 오빠한테 말하고 당분간 아침은 밀키트로 시켜먹을까? 청소도 막 하려고 하지 마요. 주말에 내가 몰아서 하면 되지. 빨래도 내가 옷좀덜 갈아입고 해볼게. 왜 이렇게 쳐져있어? 샤샤 내가 더 잘할게. 이러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 더 이상 남편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한테 일단 이 실직고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죠?